이번 영상에서는 많이 보던 아저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로마키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촬영할 당시에 어, 배우들의 그러니까 피사체죠 피사체에 있지 않은 색깔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이런 색깔을 이용해서 뒤에 배경지를 깔거나 아니면 스튜디오에 색을 칠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부분의 합성 영상은 이 크로마키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색깔을 왜 초록색이라든지 파란색을 쓰느냐 하면 이 색깔이 사람의 피부에 없는 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옷은 초록색을 안 입으면 그만인 거고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술이 서양에서 발전을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눈 색깔이 보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에는 없는 색이지만 눈동자의 색깔이 초록색인경우도 있고 파란색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배경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크로마키를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어내 방을 파랗게 칠할 수는 없을 거니까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그문구점 같은 데 가서 부직포를 사 오는 겁니다 부직포를 한두마 정도 사서 내가 촬영할 때내 뒤에 배경을 그 부직포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그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될 겁니다 가장자리가 깔끔하지 않게 머리카락이 좀 파막기가 있어도 깔끔하게 크로마키 기능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소스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냥 크로마키 소스 mp4 혹은 와우 아저씨 mp4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구글 같은 데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연습을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블루스크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촬영을 해 보시면 되죠 선택을 하시고 자이 동영상 소스에서 초록색 경이 포함된 소스죠 배경 제거를 물론 눌러도 이 정도는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원칙대로 하자 치면 여기에 있는 크로마키 기능을 써야 돼요이 캡컷이란 툴이 워낙 기능들을 많이 추가를 해서 최근에 있는 어떤 신기술 영상 알고리즘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자, 굳이 크로마키 촬영을 하지 않고도 단순하게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배경제거는 어디까지나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서 내가 원치 않는 부분도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원하는 부분은 안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정확하게 하려고 치면 촬영부터 정확한 소스가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크로마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 컬러 피커란 게 원래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컬러 피커로 이제 화면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치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위치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고, 여기서 크로마키를 써서 여러분들이 뚫어버리고 싶은 색깔을 고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이 색깔 뚫어버리고 싶다. 고르면 되고, 그다음에 채도를 밑에 누릅니다. 하단에 있는 채도를 눌러서 이 수치를 쭉 증가를 시키면 뚫리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초록색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살살 올려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이 배경을 먹어 피사체를 먹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올려주시고요. 그림자 기능을 이용해서 또 살살 살살 올리면 가장자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체크를 하시면 배경이 뚫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플레이 시켜보면 와우. 와우 하면서 이렇게 잘 뚫었다고 칭찬해 주네요. 자 실제로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확인을 하자 치면 여기에 대메뉴 가서 캔버스 가신 다음에 색상을 뭐 이렇게 부어 보시거나 혹은 배경을 여기다가 적당히 하나 넣어 보시면 자 이렇게 뚫린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와우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면, 자, 영상에서 크로마키라는 옵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크로마키를 쓰실 때는 내가 뚫어야 되는 그 색깔을 정확하게 골라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크로마키 색깔을 만약에 이렇게 아저씨, 이렇게 얼굴에다가 하면 크로마키가 이렇게 뚫릴 수도 있겠죠. 그럼 요런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게 필요하다 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뒤에 있는 초록색을 뚫어내는 거니까 이런 방식은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